오늘은 개인적인 호기심에한 가지 실험을 해볼까 해요. 자유도가 높은 아키에이지에서 하늘 높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공개된 지역으로 진입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누이어 신상 옆으로 순간 이동이 되는데 하늘 높이 올라가도 똑같은지 혹은 무한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실험을 위해서는 날트를 사용하여 하늘으로 날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날틀로는 올라가는 속도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벤트를 통해서 습득하는 빗자루를 활용해봤어요. 빗자루를 사용하여 하늘을 날면 10분 동안 자유주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하늘이로만 날아가 볼게요.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것 같아요. 조금 높이 올라가다 보니 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이동하다 보니 지상은 사라져서 하늘색으로만 보이게 되며, 하늘의 배경을 제외하면 모든게 동일한 색상이라 캐릭터의 상태가 올라가는 것인지 분별이 잘 안되는 상태가 되네요. 하늘을 날기 시작하고 8분이 지난 지점부터는 캐릭터의 호흡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지정한 높이 이상을 날게 되면 호흡곤란으로 캐릭터를 누이 어신 옆으로 보내버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결국 질식사를 하고 말았네요. 공중에서 앉은 채로 죽었어요. 빗자루를 이용하면 날아오르는 속도가 초당 8m 정도로 이동하니 3840m 지점부터는 호흡곤란을 겪게 되며 결국 질식사를 하는 결론에 닿았어요. 근데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다우타의 방울처럼 수중에서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핑 아이템을 사용하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10분 동안 뻘짓을 해보려고 해요. 다우타의 방울을 도핑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8분이 넘어가는 시점에 도착하니 호흡곤란을 겪게 되었으며 다우타의 방울 때문에 호흡 게이지가 바로 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빗자루 지속시간인 10분 동안 하늘을 계속 올라갈 수 있었으며, 빗자루가 사라진 이후에는 이벤트 NPC 옆으로 강제 이동되어서 딱히 볼건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한 총거리는 4800m 정도였으며 호흡곤란 외에는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진 않았겠지만 좋아요와 구독아시죠끝